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요즘 김수현 역으로 상어를 핫하게 달구고 있는 모델 이수혁의 사진을 대방출합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어쩌다가 김수현 역을 맡아서 김수현과 헷갈리는데 원래 이름은 이수혁입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모델 포스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 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창백한 피부 때문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차츰 낮고 투박한 목소리에 끌리더라고요.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 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마 상어에서도 이수혁이 없었으면, 이만큼 성공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상어 며칠 안 넘었는데, 시청률이 불의 여신 동의를 거의 따라잡았다고 하네요. 등록해주세요. 한이현과 대화할 때, 약간 어색한 듯한 미소가 좋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몽롱한 눈빛, 누군가가 넥타이를 끌고 가면 그대로 끌려갈 것 같은 자세.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젖어 섹시하면서도 왠지 슬픈 얼굴. 등록해주세요. 하지만 안경을 쓰면 의외로 범생 스타일.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헐, 밥 먹으면서도 잡지를 보나요?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참, 모델들 식단은 너무 안타까운 듯.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좀 뜬금없지만 모델 한끼 식사로 유명한 사진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저게 정말 한끼 식사일까요?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 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모델의 얼굴은 그저 달관한 듯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키스 사진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예전에 했던 이 파네마 소년 사진이죠.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이소혁에게는 이런 로맨스도 잘 어울리는 듯하네요.